드라마 천리마 마트에서 정복동 연기한 김병철입니다 아, 그동안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를 싶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제가 행복하고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행복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디 즐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,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또 새로운 작품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